그러면 여기서 이차수하고얘이 모양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? 네가 쓰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. 얘하고 네. 비교해서 여기다가 비교해서 써줘 보세요. 쓰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럼 찰수를 다른 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? 네? 찰수를 다른 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? 지..소. 그러면 지수하고 찰수 차이점은? 지수는 소의 제거. 네. 맞아요. 차수. 자, 문자에 곱해진 개수를 항은 차수라고 해요. 내 숫자에 곱해진 개수를 그거를 차, 지수라고 해요. 알겠어요? 네.